드디어 내가 이반지하를 벗어나서 와그 천국 같은 분당에 가는구나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드디어 이제 전세로 이사 갈수 있어 그것도 분당이야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목소리가 어. 원래 딸이 그러면 기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 근데 안 좋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 재영아 너무 잘 됐구나. 근데 어. 안녕하세요. 다니세입니다 최고 대우를 받는 스타 강사 180억대 자산가, 행복 부자 이 키워드 닉네임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 어, 샤이니님이 저를 인터뷰 했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요. 어, 샤이니님을 인터뷰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샤이니님 하면 네.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김대표님이라고 할게요 아, 네네. 성함이 김제자영자죠? 맞습니다 네. 지금 20대나 30대 초반분들은 음, 우리 샤이니님 우리 김대표님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이 책을 쓰신 목적으로 봤더니 네. 누구나 흑수저도 부자가 될수 있다 또잘살수 있다 라는 네. 것들에 대해서 어,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우리 김대표님 요 날개에 보면 책 날개에 보면 소개가 나오는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어, 17년차 EBS 영어 강사이자 1 8 0억대 자산가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음. 어떤 이것도 전 눈에 들었어요.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서, 음. 어, 중학교 때 팝송을 듣고 영어에 빠졌다. 맞아요. 또그 흔한 학원 수업이나 가외한번 받지 않고 음. 한국 외대 영어과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음. 어, EBS에서 이제 지루하지 않은 통통 튀는 강의 진행과 또 국내 파임에도 불구하고 어, 유창한 발음으로 첫 방송부터 엄청난 화제가 됐죠. 우리 대표님의 강의를 드으시면 수강생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그 당시 이제 중학교 때 들었으니까 맞아요. 지금 다 20대 중반? 후반, 만, 후반 뭐 30대 돼요. 초반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금수저 출신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웃음> 네. 아닙니다 서른 어, 살까지 표이 들지 않아 옷에 곰팡이가 끼는 반지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8년 만에 반지하 세입자, 세입자에서 18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행복부자 샤이니라는 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고 요 네. 책도 한번 보시면 응. 음, 많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매일 새벽 응. 저를 만나실 분들이요 아래 링크 응. 클릭해 주세요 지금 내가 환경이 안 좋고 또 가진 게 없어도 응. 이책 읽어보시고 응. 어, 우리 샤이니님처럼 하시면 누구든지 뭐 180억까지 아니어도 한 18억 정도는 또는 더될 그렇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음. 음, 이제 여기 보면 샤이님이 독립해서 그 반지하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네. 그 성인이 돼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책 음. 보니까 어렸을 때도 굉장히 가난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느 네. 정도 가난했어요? 어, 집이 살 음. 집이 없어서 음. 이렇게 창고 같은데 한한 3평, 한 두평 그래. 3평 그런 데서 에 음. 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딱 누워서 음. 자고 그럼 이제 더 이상 누울 공간이 없어서 네. 부모님은 그때 이제 가족들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치킨 가게를 어, 하고 그래요? 계셨는데 치킨 어. 가게 손님들 밤에 다 빠지면 그 의자들 있잖아요 음. 그 의자 붙여서 아이고, 부모님은 세상에. 거기에서 주무셨었어요 한 어. 4, 오년뭐 이렇게 동안 네. 이제 샤이님도 어렸을 때 동생하고 이렇게 가난 네. 또3 0이될 때까지도 서울에 올라와서 반자 방에서 살면서 음. 했는데 그. 부모님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음. 그런데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성공하셔서 부모님 집을 선물해 주셨다고요? 네, 아, 네. 네. 저희 엄마가 특히 저는 엄마를, 어렸을 때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우리 네. 엄마, 내가 지금 현재 학생으로 살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나중에 힘을 쌓아서 돈을 음.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래. 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망스럽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는 몇년 이렇게 취직하는 집에 태어나서 내가 힘들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빠는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아. 항상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뭐 예를 들어 연대보증 잘못 음. 써가지고 빚더미에 쌓이고 뭐 약간 이런 것들 음. 아빠가 조금 그래서. 아빠로부터 엄마를 내가 구출해 내줘야 되겠다 약간 음. 이런 마음이 <웃음> 있었어가지고 음. 또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고 자랐던 게 전원 이렇게 전원이 있고 음. 이렇게 텃밭이 있어서 꽃과 네. 뭐 이런 음. 여러 가지 채소류를 가꾸면서 살고 싶다 엄마가 맨날 네.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당연히 돈이 없어서 절대 음. 그런 거 해줄 수 없다가 이제 제가 그 왕십리 반자에서 살면서 네. 하루에 진짜. 한천원 썼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 음. 비용 빼고 그래요. 아침에 과외를 학생 집에 가면서 음. 지하철에서 천 원짜리 김밥 파는 게 있었어요. 네, 알아요, 네. 아세요? 네, 그거, 그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튼 네. 그거 하나 먹고 나머지 이제 점심 저녁은 거의 과외 집에서 어, 어머니들이 사왔습니다. 이렇게 간식 주시면 그걸로 다 그걸로. 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돈을 제가 약 9천만 원 정도 모았었어요 그때 제 어. 꿈이 분당의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가는 게제 음. 꿈이었어요 그래.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음. 이 반지하를 벗어나서 와그 천국 같은 분당에 음. 가는구나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음. 엄마 나 드디어 이제 전세로 이사갈 수 있어 그것도 분당이야 네.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목소리가 어. 원래 딸이 그러면 기뻐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 근데 안 좋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 재영아, 너무 잘 됐구나. 근데, 어. 엄마, 아빠가 그 살고 있던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는데, 음, 네. 그거를 엄청 싸게 이제 예전에 샀던 게 있는데, 음. 그게 경매로 이제 다음 달이면 넘어가서 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음.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를 갈 수가 있겠어요. 어. 그래서 금산에 내려가서, 엄마 아빠 집을 다행히 금산이니까 집값이 싸서 음. 8,900만원 짜리 아파트를 네. 사 이렇게 제 이름으로 이제 어. 사고 엄마 아빠 거의 사는 걸로 네. 사시는 걸로 어.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열심히 고생한 만큼 음. 이제 내 집을 이제 내 멋진 전세지만 음. 살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게 바로 이제 음. 또 엄마 아빠한테 이거를 돈을 써야 되니까 음. 그렇다고 부모님을 거리에 나 남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제가 사드린 아파트에 이사를 가시고도 음. 그렇게 거기서 엄청 막 엄마가 좋아하지는 않으셨었어요. 음. 왜냐하면 어쨌든 너무 쫓겨오듯이 오, 이사 그쵸. 온 집이었고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한켠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음.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가 그렇게 노래하던 그런 <웃음> 어, 마당이 있는 막 예쁜 덮으신, 음. 주택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년 지나서 실제로 음. 굉장히 여유가 있어진 다음에 네. 금산에 정말 딱 되게 좋은 곳에 양지바른 곳에 그랬어요. 땅이 났더라고요. 어. 그래서 땅을 먼저 샀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회사들을 막 알아보아서 음. 이렇게 이쁘게 지어드렸죠. 그게 몇살 때요, 우리 큰딸? 그게 대표님? 제가 36살, 36살 때요. 네. 어. 그때 부모님 연세는 50대였겠네요. 어, 어, 50대 말? 어. 네, 네. 아, 어. 60살이셨네요. 아, 네, 딱 음... 60세. 네. 이 집을 그 꿈을 이루셨네요. 네. 어. 항상 어렸을 때 말씀하신 그 꿈을 우리 큰딸 때문에 이룬 거네요. 어. 네,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음... 그러니까 그 사실 육체적으로는 막그 전원주택이 막 밭에 가서 해야 될 일도 음. 많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달라진 게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하셨을 음. 때 제가 사 이렇게 사드린 아파트에서 하셨을 때는 어 제가 집에 가도 그냥 딱히 뭐 하와목한 그런 가족 음. 느낌 없었는데 전원주택 딱 거기 이사 가시고 나서는 음. 맨날 반찬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구나. 행복하니까 삶의 이런 뭘까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음. 딸내미가 놀러 왔을 때도 막 이렇게 뭐 밭에서 음. 뭐 따다가 막 이렇게 뭐 해서 서저 서울 올라갈 때막 이렇게 쌓아주시고 음. 근데 예전에는 그런게 단한 번도 없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죽어 음. 집이라는 게 음. 이런 말 있잖아요 집은 사람이 지만그 음. 집은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래서 <웃음> 아. 그래서 예전에 그 창고 같은 집에서 살때 하고 네. 또 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에서 살때 하고 네. 그 삶의 만족도가 하니까 네. 땅 차이죠 또 음. 성격도 바뀌고 네. 또 여의도 생기니까 딸한테 이렇게 맞아요. 해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돈이 좋은 것 같아요 돈만 맞아요. 있으면 모든 것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음, 음 그래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예. 처음에 그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하실 때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우울하셨다고 했는데, 음, 음, 그 마당 있는 음. 그 주택을 해, 해드릴 때는 어땠어요? 하, 그때의 감동을 말할 수가 음. 없어요. 그 특히 땅을 그대로 그 지구상의 땅을 제가 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느낌은 사실 아파트랑또 다르더라고요. 음. 그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는 거에 한 칸, 콘크리트 한 칸을 산 거랑 음. 지구상의 버젓이 지구랑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공간을 산 거랑은 되게 느낌이 달랐어요. 음. 네. 벌써 그때 두 번에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또 경험해 보신 <웃음> 거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음. 여기 보면, 음. 180억 자산가 네네 어, 물론 이제 스타 강사로 해도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또 부동산 재테크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네. 강남에 네네. 있죠 네 강남에 건물이 있습니다 8층 짜리에요 아, 네. 실례지 거서 월세 얼마 나온지 어쭤봐아이런거 <웃음> <웃음> 너무 디테일해서 네, 그래요. <웃음> 네. 사진 많이 나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요 그러면 어 이, 이미 이제 40대 초반인데 네. 노후 준비를 마쳤잖아요 맞아요 네. 적어도 돈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네, 음, 어떻게 이렇게 강남의 그런 건물에 투자할 생각을 하셨어요 어 제가 이 책에도 적어 놓긴 음.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막 부동산 투자를 잘하거나 음. 또는 부동산 외적으로 뭐 주식 투자 나 이런걸 잘했던 사람이 정말 그래. 아니었고 오히려 어, 너무 남의 말을 제가 쉽게 믿는 음. 편이에요. 정말 그, 그 팔랑기를 넘어서서 습자직이거든요. 그냥 되는 순간 바로 젖어.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막 펀드 같은 거 들었는데 음. 막 마이너스 50% 되고. 그런 적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제주도 분양형 호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막두 개나 사고. <웃음> 제가 올렸던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음. 몰랐어요. 제가 2013년도에 투자할 때는 음. 다니쌤이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지 시 음. 않으셔서 저 그냥 <웃음> 바로 막 계약하고 음. 그랬었었는데, 어, 이 투자라는 게. 네.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 음.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한게 네. 이 운이 라고 하는게 근데 운도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것 같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뭐 펀드도 그렇고 제주도 분양형 호텔도 그렇고 돈을 날린게 많긴 하지만 좀 굵직한 데서 돈을 번거 예를 들어 이 빌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선행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음. 생각한 행동에서 네. 이게 복이 온 거예요. 음. 복, 완전 큰 복을 받았던 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살던 집을 이제 내놓려고 으 부동산을 네. 갔다가 네. 이제 한네 군데인가 내놨거든요. 그런데 음. 나중에 어떤 한 집이 한 부동산이 저희 집을 계약을 했어요. 음. 나머지 세 집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집을 보여주러 손님 데리고 오셨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부동산 실장님들한테 어, 이따가 손님 가시고서 저희 집에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음. 제가 그렇게 왜냐면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되게 음. 추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 저희 오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손님 보내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1월 1일 날 저희 이제 집이 계약이 되고 1월 2일 날 바로 아침에 부동산, 나머지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어, 너무 애써주셨는데, 음. 어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이 됐다. 음. 그래서 이제 어, 계약이 됐으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막 브리핑 음. 안 하셔도 된다. 이거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전화를 네. 다 했더니, 부동산들에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어. 그 전화를 해줬다는 거에. 음, 그러면서, 어, 샤인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 회, 부동산으로 커피 마시러 와. 네.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갔다가, 네.